반갑습니다. 페터 쌤입니다. 이건 체르니 100이고요. 훈더르트 위붕슈틱케라는 독일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체르니 100번으로 한번 레슨을 해볼게요. 아, 둘다 높은 음자리표고요. 이게 지금 1번인데 여기 여덟 마디 맨 위에 있는 여덟 마디까지만 보겠습니다. 악보는 제가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이쪽에서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일단 오른손을 먼저 볼게요 여기 미음을 3번으로 네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여기 할때3 1 4 2 5 3 3 1할때 3을 한번 더 누르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좀 이게 이렇게 연속해서 누르는 느낌이 아니에요 다시 누르는 느낌이에요 그게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거 빼고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왼손 또한 도레미파솔을 기본으로 해서 5 1 4 1 3 1 5 1그 다음에 쭉 벌려서 옥타브 솔이 나옵니다 솔솔솔솔시솔도솔 솔, 솔, 솔. 그리고 다시 손가락 번을 바꿔서 비슷하죠. 솔솔솔파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따로 따로 연습해서 같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역시 마지막 두 마디가 조금 어색해요. 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어색한데 이것만 극복하시면 이 어, 바이힐 정도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요 여덟 마디를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가지 방법 다른 방법으로 쳐볼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내가 칠수 있을 만큼 좀 빠른 템포로 하는 것도 좋겠고요. 어, 이거를 왼손과 오른손을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거예요 어,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이 사람이 왜 이렇게 헤매나를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못하게 보여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네그 다음에 여기서 좀한 옥타브 내려와서 해볼게요 왜냐면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이게 지금 음역이 이렇습니다. 도레미파솔까지가 나오고 시가 나와요 그리고 왼손도 도레미파솔 시도 나오고 그 아래 솔도 나옵니다 예, 이거를 처음엔 악보 그대로 연주하고요. 그 다음엔 C장조에서 벗어나서 C단조로 여기서는 화성 다음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치는 거야. 그러면 음악이 이렇게 됩니다. 틀렸는데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C장조와 C단조로 연주를 했는데 이거를 D플랫으로도 할 거예요 이렇게 조를 바꿔서 할 때는 손가락 번호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은 D 플랫 장조를 했고요. 지금 친게 플랫이 다섯 개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플랫 다섯 개 있는 악보도 쉽게 쳐질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D 플랫 단조. 네, 그리고 반음도 올라가면 D장조입니다. 네, 그리고 D단조로도 해볼게요. 역시, 마지막 두 마디가 항상 함정이에요. 반음 더 올라가면 E 플랫 장조입니다. 요건 플랫이 세 개에요. 네, 그리고 E 플랫 단조입니다. 요건 플랫이 무려 여섯 개입니다. 네, 그리고 반음도 올라가면, 은 이장조, 이건 샵이 4개죠. 네, 그리고 이단조, 이거는 샵이 하나입니다. 반음도 올라가면 F장조, 플래시 하나죠. 그리고 F단조, 플래시 네 개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올라가면 어, G플랫 장쪽 혹은 F샵 장쪽 플랫 6개 혹은 샵 6개죠 그리고 어, 이번에는 F샵 단쪽입니다 플라, 아 샵이 3개죠 점도 올라가면 주장조 샤이한 개입니다. 그리고 g 단조 플래시 두 개죠?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지키는 게 때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반음도 올라가면 A플랫 장조 플랫이 되겠죠? 이쯤 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딴 생각도 나고 말이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제가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단조 할 차례죠? A플랫 단조입니다. 이건 a 플랫 단조라고 하기보다는 어, G샵 단조라고 해야겠네요 그 나란한 조가 B장조이니까요 G샵 단조 가겠습니다 네 반음도 올라가면 A장조 샵이 세개죠 그리고 A 단조입니다 조표는 없죠? 네 거의 다 왔어요 반음 올라가면 B플랫 장조입니다 플래시 두 개죠 80중력이 떨어졌네요 네, 지금 막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C와 가까워지니까 이 악보를 보면서 치는데 이게 그 음으로 눌러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예, 유혹에 자꾸 빠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변명이에요 이번엔 b 플랫 단조입니다 음. 플랫이 5개죠 b 조입니다 샵이 5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B단조. B단조는 샵이 2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르니 100번 중에 1번 곡 앞부분 8마디를 12개의 장조로 쳐봤어요 해보시면 아실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처음이 어렵지 점점 쉬워질거예요 이건 플레이 영상은 빨리빨리 돌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라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연습하셔서 어, 악보도 잘 보고 잘 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